무거워진 눈 비비고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 왼쪽 손목의시계바늘 운명처럼 너를 가르켜 찬공기많이 가득한 여길 너의 한 줄기 빛이 채워줘 얼어붙던 내 맘도 널 향해 빙긋씨 웃고 있네 항상 나의 뒤를 지켜준 너 항상 나의 앞을 채워준 너그 시간 그 어디에 있어도 날 따라 추워진 날에 기분 탓인지 마음이 춥네 못 심고 밟은 낙엽들이 왠지 모르게 눈에 밟혀 찬 공기만이 가득한 여길 비춰 나의 등불이 되어줘 얼어버려 향에 따스히 고 있네 항상 나의 뒤를 지켜준 너 항상 나의 앞을 채워준 너그 시간 그 어디에 있어도 넌 아침까지 뜨는 별 검은 목구름 몰려와도 눈부신 태양이 가려도 아니, 찬 바람 불어와도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i to... you